안녕하세요 영화다움입니다. 오늘은 Y 파마넥스라는 주제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개별 제품을 알려드리기 전에 가장 기둥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파마넥스는 뉴스킨의 디비전 중 하나인 회사인데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오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료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원료 수급, 규격화, 표준화, 안정성을 거쳐서 기능 입증하는 이 6S 퀄리티 프로세스는 굉장히 중요하고 파마닉스의 가장 큰 우수성인데 먼저 원료 선정을 살펴볼게요 녹차가 몸에 좋은 걸 우리는 다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녹차가 몸에 좋다는 걸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근원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의학서적을 뒤져서 실제로 중국사람 음식이 기름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이 찌지 않는 이유가 녹차를 많이 먹어서 그렇구나 아 녹차라는 원료가 사람에게 좋구나 라고 원료를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가 시작하는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에탄올 있죠 소독약 그게 코로나에 좋다고 해서 에탄올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돼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먹은 사람들이 당연히 탈이 나고 위장이 벗겨지고 하는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게 에탄올로 원료 선정을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원료를 선정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뭐 여자한테 좋더라 남자한테 좋더라 이런 카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원료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선정하는 단계부터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파마닉스 식품 중에 g3 라는 식품이 있는데 그 식품의 원료가 객이라는 열매거든요 그 객을 선정할 때에도 동남아를 살펴봤더니 태어난 아이들이 빨리 죽더라 근데 유일하게 베트남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괜찮아서 왜 그럴까 찾아봤더니 그 나라에서 나오는 객이라는 열매를 많이 먹어서 아이들이 면역력이 좋아지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그 즉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객을 원료로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걸쳐서 3년의 시간을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객을 원료로 선정하게 되는 것. 어, 이런 식으로 선정하는 단계부터 과학적인 입증이 들어갑니다. 그럼 원료 수급은 뭐냐. 아까 우리가 녹차를 원료로 선정했다고 한다면 그 녹차를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는 거예요. 전 세계 녹차 생산지는 너무 많고 뭐 한국, 중국, 영국, 일본 등 전세계 어느 나라든 모든다 녹차를 생산하는데 그 녹차들 중에 어느 나라의 녹차가 가장 품질이 좋고 우리가 원하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뭐 농약을 적게 쳤는지 길러내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농장에서 원료 수급을 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달걀을 살 때에도 겉에 프린트 되어 있는 거 보면 그게 달걀의 등급을 정하는 건데 그 달걀의 등급을 정할 때 닭이 키워지는 농장의 환경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거든요 더럽고 좁은 케이지 안에서 닭이 낳은 계란과 목장에서 띄워놓는 닭이 낳은 계란은 엄연히 다르죠 원산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생산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가격도 천차만별인 거거든요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지를 결정해서 그곳에서만 원료 수급을 하는데 녹차 같은 건뭐 중국 절강성, 후저우 지역에서 나오는 1년생 미만 녹차만 가지고 옵니다. 실제로 고려인삼이 원료로 채택돼서 만들어진 파마넥스 식품이 있었는데 고려인삼으로 계속 만들다 보니 매번 가지고 올 때마다 농약이 많이 검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쓸수 없게 되니까 다른 원산지를 찾는 게 아니라 고려인삼으로 만든 식품을 단종시키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그렇게 되면 다른 농장을 찾기 마련인데 이 회사는 이 농장이 최고라는 걸 알고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다는 라걸 알고 있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원산지에서 원료 수급 과정을 거칩니다. 자, 세 번째는 규격한데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하세요. 그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화학기요 탄소를 C라고 표현을 하고 산소를 O2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얘네 둘 따로따로 있을 땐 괜찮지만 합쳐지면 CO2가 되죠 이산화탄소 그럼 그 이산화탄소가 사람들에게 안 좋은 물질이 되는 건데 그것들을 합쳐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규격화입니다 탄소는 탄소로 산소는 산소로 각자의 어, 고유한 성분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성분들이 식품 안에 한꺼번에 담기기 때문에 그 배합 비율이 달라진다던가 뭐 자기들끼리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성분이 변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각각의 개별 성분들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표준화입니다. 우리 한약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자 양약의 가장 큰 장점인데 한약 같은 경우에는 약탕기 안에 재료를 다 넣고 나서 팔팔 끓여내는 형식이죠. 그래서 60봉지가 나오게 되면 봉지별로 성분 비율을 검사해보면 모두가 똑같은 성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한 봉지도 없습니다. 아래층, 중간층, 꼭대기층이 전부 다르기 때문인데 똑같은 한약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십전대보탕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지역별로 다 성분이 다르거든요 한의사마다 레시피도 다르고 이름만 갖고 그게 표준화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양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천에서 타이레놀을 사든 우리 동네에서 사든 뭐 저멀리 부산에서 사든 같은 타이레놀이잖아요 동일한 품질의 표준화인 거죠 근데 캡슐처럼 생겨도 표준화가 잘안 되어 있는 경우가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건기식은 가루 형식으로 되어 있고 캡슐로 감싸져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티그린이라는 식품이 있어요. 그한 알에 녹차 8잔을 먹어야 먹을 수 있는 카테킨이 들어있는데 어제 먹은 티그린에는 4잔 내일은 뭐한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언제 먹든 똑같은 품질을 나타내야 하는데 안 되는 것도 있더라. 요즘 뭐 뉴스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다음은 안정성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건기식을 먹는 건데 내가 사 먹는 게내 건강을 해친다면 먹을 이유가 있나요? 없죠. 실제로 엄마들이 많이 먹었던 그백수로 만든 어떤 식품 자체에서도 한참 홈쇼핑에서 어, 팔았었는데 아주 비슷한 독버섯 원료로 만든 식품이 판매된 적이 있어요 그게 판매가 된 시점 1년 뒤에 발견이 됐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오메가라는 게 없다가 혜성처럼 등장했었는데 너도나도 다 먹을 것처럼 광고를 하니 모두 먹기 시작한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1년 뒤에 밝혀진 게 임산부는 오메가에는 너무 많은 중금속들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 기형아 출산 확률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뒤늦게 발견됐거든요 이게 안정성 검사가 안 돼서 그래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6X 퀄리티뿐만 아니라 미국 식약처 기준인 GMP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만들어서 팔아도 돼요. 길거리에 민들레를 뜯어서 다음날 식약처 가서 안정성 교육받고 민들레를 말려서 홈쇼핑에서 여자들에게 참 좋은 민들레 차라고 광고를 하면서 팔 수가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은 그 정도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어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회사는 의약품보다 더 까다로운 공정과정을 통해서 GMP보다 10배, 20배 높은 공정과정인 6S 퀄리티를 지키면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할 수도 있고 약과 같은 효능을 나타냅니다. 농약이나 중금속 잔여물 같은 건 검사 안 해도 되는데 단 1의 독성도 허락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자 마지막은 기능 입증인데요. 병원에서 처방해서 먹는 약들도 제대로 기능 입증하지 않은 약도 많이 팝니다. 기능 입증을 하고 팔찌 연정 동물 실험이 많아서 사람이 먹은 후에 뭐 5년 6년 뒤에 부작용이 일어난 사례가 많죠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약을 처음 발견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먹고 죽었었어요 그 뒤로 약은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구나 하고 gmp 같은 기준이 생겼어요 이 회사는 동물 실험을 뛰어 넘어서 사람에게 실험합니다 기능을 완벽하게 입증된 것들을 어, 의사들이 보는 약 처방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처방전에 올라갈 만큼 기능 입증 면에서 뛰어나다 생각하면 되고 그게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파마네스 뭐가 좋은데? 라고 여쭤보시면 이건 6X 퀄리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 유스킨 제품들도 6S 퀄리티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스킨의 철학이 말로 만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생각을 어, 하시면 되거든요 똑같은 오메가를 먹어도 똑같은 유산균을 먹어도 파마닉스를 드시는 게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겁니다